심지 여러분들이 운행해주는 버스 뒤에 앉아갖고 약간 왕족처럼 마차에 타고 있는 그런 느낌. 아, 손 떼요! 어, 위험하잖아요! 이러면서 마장창, 폭강, 펑펑펑. 감니다 네, 떨어져, 절망. 심지어 여러분들이 운행해주는 버스 뒤에 앉아갖고 약간 왕족처럼 마차에 타고 있는 그런 느낌 이런고 말하면 여러분들이 바로 물음표하고 막그 어, 물음표로 때릴 것 같아서 오늘 서포트 할 거예요 서포트하고 뒤에서 힐만 드릴 거예요 저는 그냥 응원 했다할 겁니다 아나퀄이안 샀는데? 나 픽시야 들어오는 순간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? 자 먹었죠? 이득이죠 나이스! 요거지 일로 도망가 야 이거 못 따라! 와 기뛰어서 살았다 와기안해서 죽었다 이거 <웃음> 들어올 거야 이거 무조건 들어와 이거 달빛 나이스 자 빨리 빨리 때려줘 나 뒤에서 이거 달빛이나 키고 있을 거니까 빨리 때려줘 무슨 너무 잘하잖아 위쪽으로 터지고 있는데 자 슬슬 나올 때 됐죠 위쪽으로 올라갈게요 올라갈게요 올라갈게요 이거 싸움을 하지 않을까? 아 진짜 깜짝이 이거 나오지 나오, 않을까? 오지 않을까요? 왔다 왔다 죽여 없애버려 너무 좋아 자민 보이스야 캐리했다 우리팀이고 와 아주 나이스 빨리 힐하고요 아 좋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중력 힐힐힐힐힐힐야 이거로 오네 진짜 차라리 이상했고 혼자 버티고 우리가 올라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상했고 혼자 버티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힐은 받아요 힐은 받으셔야죠 중력 야이거 아무것도 못하잖아! 나이스! 알아서 해줄 거야 우리 팀이. 어련히 알아서 잘 해주겠지. 자, 도망가지도 못하네 이거. 뭐. 야... 나 죽었네 이거 어떡하지? 그냥 대충 중력 깔고 대충 달빛 쓰면 알아서 그냥 해주니까 편한데? 자 골은 자식 골자리가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이거. 나안 했다! 나 아니야! 저제 잘못 아니에요? 올라와야 돼, 올라와야 돼, 빨리 올라와. 아니, 난 버스 탈커라고 빨리 올라와줘! 태워줘! 저거 막아야지! 아, 난 탱커가 아니에요, 여러분! 잡아줘, 잡아줘, 잡아줘! 아, 잡아줘! 아무도 안 와! 아무도 픽시를 도와주지 않아! 텐션 났다고 내가? 여러분, 목소리 톤이랑 텐션은 다른 거예요. 목소리 톤이랑 텐션은 다른 거야! 나이스! 먹자 우리가 먹자 으응, 너 스킬 못써? <웃음> 아 너무 편해 알아서 해준다 알아서 해줘 이게 게임이지 이게 랭크지 여러분 랭크 올라가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서포터하고 그냥 대충 픽시만 한번 알아서 해줍니다 나이스 이거 근데 좀 위험해요 싸우면 안 돼요 저희 싸우면 안 돼요 야 이거 2등 2등 2등 2등! 2등! 나이스! 어디 야 넘어? 레고도 어디어 뭐야 뭐야 빨리 아니레쿠드 없어 레코드 없어 레쿠드 없어요 아직 안 쳐요 싸우지 마요 싸우지 마요 아니 아니 빨리 뭐야 뭐야 빨리 뭐야 뭐야 뭐야 아니 어디가? 뭐 이러니까 뭐여야돼 진짜 뭐여야돼 이거 나이스나이스어 여기 어디 우리 팀 잘한다 더 넣자 충분히 할수 있다 넣자 때려 때려 때려 없애버려 어어 어, 잠깐 이거 이거 싸우면안될것 같습니다 줄거 줘야 될것 같습니다 줄거 줍시다 우리 집 가! 빨리 집 가! 솔직히 좀 픽시 편한데? 올라오지 마세요! 그 에브이님 올라오시면 안 돼요! 거기 있고 저 혼자 여기 있을게요! 그두 분이 거기 지키지고 저희는 여기 있겠습니다! 미라 뭐야! 야 어디 갔어! 물론 어디 갔어! 나이스! 아 그러게 아 아찔했습니다 야 우리팀 캐리 따봉 드립니다 좋아요 이게 바로 10만 1러 탱커였고요 아 근데 우리팀 다 잘했어 아 너무 나이스합니다 아 진짜 좋아요 아 버스 태워줘 태워달라고 깜깜이 주제에 뭘 하려고 그러는가 <웃음> 아 여기까지 와아그 정도로 싫어? 와그 정도야? 자여기 깔아주고 못 오게만 해요 못 오게만 해요 이 이... 이 어어어 안돼 막이라으니나좀 저 살려줘요 저탁대탁대가리저 치킨 잡고 나 때린다고 히히 됐다 블록 블록 블록 블록 응 블록 있어 어어 잠깐 줘오어 살았다 자아 아, 그만 때려 그만 때려 이거 먹어야 돼 먹어야 돼나이스 뭐야 야 루카리오님 맞죠 다시 버스기다 등장 어, 나, 나 빼고, 나 빼고 보내면 어떡해... 무서워. 어, 저는 승객이에요. 여러분, 응, 예, 빨리 태워줘. 돈 냈으면 태워줘야지. 물론 안 냈지만요. 난 승객이야. 빨리, 어, 마스터 쿠어까지 데려다라. 이 말이야. 어, 응, 들어와. 응, 아, 그것도 봤어. 블록, 블록, 블록... 어, 푸시 재밌다. 응, 때려봐. 응. <웃음> 와, 픽시 좋네! 아, 요즘 사기라는 이유가 있구나! 야, 피 차는 거 봐. 뭐야? 피 차는 거 뭐야? 자, 모독이 맞고요. 자, 공기서더한번 지켜주고. 아, 뭐야, 이거? 아, 뭐야, 이거? 아, 계량문건줄 알았는데 아니네. 자, 주력장 안에 들어왔고요. 요시기스님할일 하셔야죠. 그렇죠! 요시기스는 해야 될 일, 백도어입니다! 나쁘지 않습니다. 아 너무 좋습니다. 여러분 버스 타는 법 잘하는 팀원을 만나면 된다. 와.. 기본 1 0만이넘네아 팩시 너무 좋은데? 루카님 뭐 하시는 겁니까? 루카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? 거기는 안 돼요. 응. 줄건 줘. 아.. 푸.. 오.. 살았다 살았다. 안돼 안돼. 싸우는 거 안돼. 싸우는 거안 좋아. 싸우는 거안 좋아요. 버려? 어 버려? 나이스! 오, 잡아줘 잡아줘 잡아줘 안내줘안내줘 너무 멋있고 어, 빨리 어떻게 좀 해봐요 빨리 해봐 해보세요 도와주세요 힐 쓰고 됐죠? 이렇게 하는 거 맞죠? 어, 버리건 버리고 어, 팬텀님 팬텀님! 나이스! 고마워요 어 너무 고마워요 팬텀님 와, 진짜 무서웠어 진짜 무서웠다 와, 어디 갔어?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이길 수 있다! 이길 수 있다! 가자 가자! 이겼다 이거 자 무리하지 마세요 풀바켓만 버려 버려 버려 버려 난 여기 위에 있는 거 봤어 순간 보였어 아저 치킨 너무 무서워 아풀 혐오가 아니라 어날 따름 쓰겠습니다 저쪽이 안 들어오는 조합이야 그래서 날 따름 쓰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잘못 들어가면 굉장히 아프네요 음 내국 진출을 원하는 거 아닙니까 음 헬로우 How a <웃음> 와슬라이님 방금 뭐, 보셨어요? 와 뭐야? 코드라킬이라고 영어로만 말하기에요? 그러면 여러분들 저 나이스 밖에 못 들을걸요? 그거 보고 싶으세요? 괜찮아 괜찮아 포기하지마 포기하지마 포기하지마 여기 있다 위에 있다 위에 있다 위에 있다 위에 있다 나이스 공 뺐다 공 뺐다 이거 이득이야 이득이야 빼빼빼줄건줘줄건줘빼 싸우지마 이득이야 이득 이거 이, 이득 이득인데? 안 싸워도 이득인데 어? 얘들아 심지어 여러분 모여야 됩니다 모여야 돼요 와야 돼, 우리. 뭉쳐야 돼, 이거. 아하 아, 이걸 또 진다고? 아! 아, 이 말이 안 되는데? 아. 아, 그냥 날 따른 말고 그냥 중력 을쓰면은잡아도 뭐 들어올 일도 없었잖아, 생각해보니까. 아. 아, 생각해보니까 그러네? 아, 중력 썼으면 들어올 일도 없었네. <웃음> 와 버스 받는 사람이 버스 핸들 잡고 놀다가 <웃음> 절벽으로 굴러 떨어뜨렸네 아 아네 오 선이 오 선이 뭐하세요 뭐하세요 아손 떼요 위험하잖아요 끼 아하하 이러면서 마장창 쿵쾅 펑펑펑 감사합니다 야, 떨어져 절박야 아니 두 시간 전에 뭐가 달라 아, 똑같잖아.